님은 바로 빨갱이 나스트라! 안돼! 안돼! 안돼! 버 무슨 안되겠어! 솝시다! 발 버튼! 아,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? 내총 거짓말 안하거든? <웃음>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돼! 모자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<웃음> 야이기빨이 <웃음> <야, 이> 새끼야! 몽변 <웃음> 우선! 아 <멍게 웃음> 아이고 이거 신영이 <웃음> 예 공산당 옥차! 안돼! 넌 오늘 시체가 될 것이다 그럼 공산주의 가서 난 사이알만 가이아만... 들을라! 아!